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보면 저는 네, 내 제가... 네, 관리한다. 안녕, 동태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밤하늘에서 토성이 육안으로 관측이될 정도로 하늘이 너무나 맑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하늘은 뿌옇게 변했는데요. 자동차도 유해한 미세먼지를 걸르기 위한 필터의 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일부 걸러지지 못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송풍구와 차 안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풍구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송풍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송풍구가 어디 있고 또 관리하는 방법과 그 송풍구 관리에 너무 좋은 꿀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대부분 대시보드 주변에 위치한 송풍구는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관리가 되지 않는 송풍구가 있는데 그 송풍구의 위치는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보면 그 시트의 아랫부분에 바닥 쪽에 구멍이 난 플라스틱이 있는데 바로 이게 송풍구이고 뒷자리 탑승자에게 바람을 보내주는 곳이지 송풍구 입구에 이렇게 휴지를 붙이고 바람 방향을 아래쪽으로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틀어볼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 잘 나오고 있지 그런데 보는 것처럼 송풍구의 위치가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오염물이 떨어지면 오염물이 구멍을 막아 재기능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자주 생기는데 경험상 여러 차를 살펴봤었는데 라이터, 동전, 휴지, 이쑤시개 같은 것들이 구멍에 많이 박혀 있었고 특히 아이들이 자주 타는 차에는 과자, 음식 찌꺼기, 사탕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 있고 구멍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송풍구의 기능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문제는 깊게 들어가거나 오래돼서 썩고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실내 청소를 할 때는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고 송풍구 주변을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송풍구의 안쪽도 오염이 돼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부터 클리닝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긴 튜브가 달린 클리너나 빨대가 달린 탈취 살균제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송풍구 깊이 튜브를 끼워주고 골고루 클리닝 용액을 넣어주고 세 번째로 1, 2분 정도 대기 시간을 갖고 물에 적신 타월을 꼭 짜서 송풍구의 구멍을 덮어준 다음 네 번째로 시동을 켜고 바람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또 바람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클리닝 용액이 밖으로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송풍구 안쪽에 먼지나 오염이 되었던 것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하고 살균 처리까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작업을 끝낸 다음 다시 오염물들이 송풍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건데 봉지에서 내용물을 꺼내볼게 보는 것처럼 실리콘 재질에 말랑말랑하고 여기 전면에는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뚫려 있지 이게 바로 뒷좌석 송풍구의 구멍에 씌우는 커버로 이물질이나 오염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용도로 만들어진 송풍구 커버야 차종마다 송풍구의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차종에 맞춰 나오더라고 씌우기도 간단한데 커버 안쪽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송풍구에 끼우고 붙여주면 되는 거야 어때? 깔끔하고 오염물들이 구멍으로 들어오는 것이 차단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청소나 관리가 잘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갖고 오늘 보신 것처럼 살균 클리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